제가 이거 우주공간에서 관성이, 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서 음. 머릿속으로는 음. 존재하지 했는데 똥그라미로 음. 쳐버렸어요. <웃음> 근데 왜 우주공간에서는 관성이 존재하는데? 관성은, 관성은 그 중력에 음. 상관없는 거. 그렇지. 중력이나 뭐든 상관없이 그냥 법칙이야 법칙. 어디서든 존재하는 거. 네. 음. 네. 그러니까 기억은 틀리지. 네.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럼 니은은어니은은 어, 어, 니은은 어, 니은은 관성의 의미가 제가 그러니까 처음 운동 상태를,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이기 때문에 니은, 니은도 맞아요. 아 그렇구먼. 운동 상태라는 게 어떤 거 어떤 게 있을까? 운 정, 정지할, 정지할 때랑. 응응. 때랑. 음. 움직일 때아 그러면 그 움직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어 움직이는 관성이랑은... 애는 멈춰도 계속 멈춰도 움직이고 싶어하고 싶어 싶어 하고. 음. 정지하는 애는 음. 다른 힘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더라도, 음. 되더라도 계속 정지하고, 정지하고 싶어하는 싶어 하는.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궁금한 게또 뭐냐면 은 그러면 정지하는 물체는 계속 뭐 하려고 하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지하려고? 정지하려고? 아, 그럼 운동하는 애는 계속 어떻게 하려는 거야? 계속 운동하려고 하고 고 하고 근데 그걸 조금 더 확실하게 표현을 해야죠. 운동을 어떻게 하려고 해? 유지하려고? 유지하려고? 아, 그러니까 그 유지가 어떤, 어떤 식으로 유지를 하는? 어떤 식으로 유지를 하는 거야? 같은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방향으로, 방향으로 계속 가려는 음. 속도는 속도도 계속 계속 같아. 네. 어, 그걸 뭐라고 했었지, 우리가? 관성. 관성. 어, 관성인데 네. 속도가 똑같이 같은 방향으로 등, 움직이는 그 음. 속, 속 음, 등속 운동이라고 했었지. 맞아. 잘했어. 네. 그러면은 운동 상태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음. 정지하는 거는 정지하고 운동하는 애들은 무슨 운동을 한다고? 등속 운동. 어, 등속 운동.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네. 네. 어, 만약에 이제 서술, 형으로 쓰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써야겠지? 네. 네. 음, 잘 기억은 하고 있네. 단지, 좀잘 떠올리면, 음, 완벽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귿은 ᄃ은, 은 음. 어, 만약에, 만약에, 예를 들면은, 들면은 음. 차 사고가 나는데, 음. 우리가 우리 달리다가, 달리다가 어디에, 어디에 부딪히는, 부딪히는 것보다, 것보다 음. 자동차, 자동차 타고, 타고 음. 빠르게 달리다가, 빠르게 달리다가 음. 이렇게, 이렇게 어떤 데 부딪히는, 부딪히는 게차타는게더 음. 그 많이 그거잖아요. 음. 그런 거랑, 그런 거랑 똑같이, 똑같이 음. 속도가 자동차가 더크 아니, 아니 질량이 음. 자동차가, 자동차가 훨씬, 훨씬 더 크니까, 크니까 그, 그 질량이 큰 거에서 운동 상태를 갑자기 정지하려고 하니까, 하니까 아응 그게 변화시키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음 그렇구나 어 그러면 궁금한 게 질량만큼이 이렇게 어려운 건가 또뭐 뭐에 속도, 의해서 또. 아 속도 그럼 속도는 어떻게 되냐? 속도가 더 빠를수록. 더 빠를수록. 아, 속도는 빠를수록? 음, 맞아. 잘했어. 디그은 음. 49억금이... <웃음> <웃음> 네. 낚시. 낚였잖아. <웃음> <웃음> <웃음> 디은 맞을까 틀릴까. 디그 맞아요. 어, 맞아. 그럼 리을은? <ância> 어, 리을은 응. 마찰이 있을 때가 아니라 없을 때. <웃음> 아 그렇구나. 근데 왜 마찰이 있을 때는 안 그래? 마찰이, 마찰이 있으면은 점점, 점점 속도가 좀 느려져요. 하죠. 아 속도가 느려지는구나.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하면 좀더 좋을까? 뭐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방해? 방해? 장애? 음, 그 장애를 조금 더 일반적인 물리적으로 표현을 하면 뭘까? 관성은 뭐가 없을 때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지? 중력. 중력을 뭐라고 하지? 좀더 보편적인가? 그래, 힘. 힘이야, 힘. 관성은 힘이 있을 때야, 없을 때야? 없을 때. 어, 없을 때. 그러면 이거는 힘이 있어서야, 없어서야? 힘이 없어서. 어, 그지. 아, 이미이 있어, 있어서이기 때문에 틀린 거지? 어찌됐든 간에. 네. 음. 그래, 힘이랑 관련 있는 거다. 그래서? 음. 음. 틀린 거지? 네. 네. 오케이. 그럼 정답은 몇 번? 2번. 2번. 음, 빙고. 잘했어.